일단 물을 깨끗이 이렇게 씻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가 <웃음> <뭔가> 떨어졌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먹불리 엄마입니다 제가 매년 겨울무 들어가기 전에 어, 무말랭이를 이렇게 말려요 그래가 건조기에다가 말려서 어, 여름에 여름 내내 이제 무말랭이를 묻혀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말랭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 무가 이렇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 들어가기 전에 무말랭이를 한 다섯 봉지 정도 만들어 놨다가 제가 이제 여름 내내 무말랭이를 묻혀서 뭐 도시락 반찬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참 맛있어요. 붙여서 하지 말고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말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일 큰무두 개를 다 썰었더니 네개 층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건조기로 이제 말려요. 7시간 정도 말릴 거예요. 지금 건조기에 다 말린 지한 3시간 정도 됐거든요. 맨윗부분은 아직 이런데 아랫부분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위아래를 이제 이게 4단까지 해놔서 제가 위아래를 좀 교체할게요. 제일 위에 있던 거를 다시 밑단으로 한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훨씬 좀 빨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골고루 골고루 말리고 있어요 아 제가 무말랭이 말린지 한 6시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제일 제일 위칸이고요 네그 밑에 칸 보셔가지고 제일 안 마른 거를 또 다시 밑으로 제가 좀 교체해 놓을게요. 잘 마른 애들은 맨 위에다 다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단 정도는 이제 비워 놓게 돼요. 줄어들어서. 제가 무말랭이를 말린 지 한지 몇월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단으로 말렸던 거를 이렇게 이제 2단으로 모아서 이렇게 다 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만 말리겠습니다 끄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이제 무말랭이를 다 말려서 이제 조금 식혀요 건조기에서 빼 가지고 바로 봉지에다 놓으면은 습기가 차니까 이렇게 좀 식힌 상태에서 봉지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봉지봉지 봉지 이렇게 말려서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제가 그래서 봉지봉지를 해갖고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다 말려놓으면 제가 여름에 여름 내내 맛있는 무말랭이 무침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조기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식힌 다음에 식힌 다음에 제가 이제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어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은 여름 내내 맛있는 무말랭이 무침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말랭이를 말려 봤습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